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 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녁 6시 28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외국인이 드디어 어, 푸드 옵션을 매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중년, 음, 일봉상 일봉상 매도 신호가 발생했어요 지금 MACD 상, MACD 상, MACD 지표상 음, 매도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음, 중요한 점이죠. 매도 음, 신호 발생. 왜중요하냐면 이것이 화보로 음, 향이 예쁜 신호 자체가 어, <웃음> 이제 하락 추세로 변곡이 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일봉상 MACD 지표 중요하죠 MACD 지표 음.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 지금 음 하락 추세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어이 보세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4,500억 매도하고 있죠. 그렇죠? 금융 투자는 30억 매도했고 연기급은 186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은 또 700억을 매수를 했는데 매도하다가 어 매수로 약간 탄탄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은 17억을 매도했습니다. 푸드옵션은 21억을 매수를 했죠. 옵션 방향은 둘다 지금 하방입니다. 하방 방향이고, 선물은 뭐 해지 개념이고, 주식도 하방입니다. 뭐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있는 주식을 또 이렇게 4,500억을 팔아 치우고 는 있죠. 지금 연일 계속 지금 외국인들로 이렇게 보시면 4587억을 매도를 했는데 계속 지금 시간이 갈때마다 그죠? 매도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왜 몰빵매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분할 매도를 할까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확 때려버리면 지수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서서히 팔아치우는 거죠, 그죠? 마치 가량비에 옷이 젖듯이, 어, 내리지 않는다고 표시하면서 그냥 내리는 거죠,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음, 외국인들 지금 계속 주식을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의 리스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지켜봤을 때, 우리도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예, 다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외국에는 어?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그걸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지금 주식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선물 계약도 지금 매도 수량이 더 많아졌죠. 지금 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을 오늘 21억이나 푸드옵션을 또 시간에 거래를 일으키면서 21억을 매수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지수, 현물 지수가 어제 지금 매도 신호 떴다 그랬죠? MCD가 그죠? 그리고 연결 선물의 일봉 상에서도 이제 오늘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뜨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죠. 행보장에서는 맞지를 않는데, 그죠? 행보장에서 이렇게 뭐 내렸다 올라가 버리니까 안 맞죠. 근데 추세장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잘 맞아요. 그죠? 이렇게 추세장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섯 일곱, 여덟. 8일 정도는 하락한단 말이죠. 이것도 10월 초에 하락을 했고, 이거는 8월 중순에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도 중순부터 초반에 매도 신호가 떴는데, 한번 접었다가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였고, 중순부터 하순까지 그냥 내리막길이었고, 이번에는 초순에 지금 나왔죠, 그죠?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한번, 어, 조금 올랐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흐름이 보이죠. 어 주봉상을 보면 음봉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주봉상에 보니까 굉장히 그죠? 이 월선하고 이 21선이 121선입니까? 어 121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올 것 같죠? 올선하고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폭 장대음봉이, 다음주에는 장대음봉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자 월봉상 그래프를 보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십자봉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장대음봉을 만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0분봉은 여전히 지금 매도신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60분 봉은 매수 신호 가떴는데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지금 하방으로 왔고, 위클리 옵션은 이번에 상장되지 않아요. 월물 옵션이 사, 어, 만기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은 상장되지 않고, 월물 옵션이자 위클리 옵션을 대신하는 거죠. 자, 자 이게 4월 만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역대적으로 지금 음, 지금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아주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상승할 때마다 아, 풋 옵션을 점차적으로 매집을 해놓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보시면, 변동성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 역대적으로 지금 거의 그죠? 어, 바닥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변동성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변동성이 한27 이상 되면, 뭐, 그때 처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회가 왔는데, 음, 잘 포착을 하셔서, 음,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올라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상승할 때마다, 푸드 어, 옵션을 점차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흐름은, 어차피 큰 흐름은 하락, 하박 추세입니다. 예, 하방으로 가는 힘이 강해져요. 올라갈 때는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깊단 말이죠. 이 장대연봉이 분명히 이번 4월 달에는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내던지고 이런 또 푸드옵션을 매수하고 이런 모양을 보실 때 하방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식 반등할 때, 예, 푸드 옵션이 아주 저렴해집니다. 예, 이럴 때, 종가에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야간증시에 예, 매수를 해서, 어, 폭락했을 때, 월요일 날, 폭락했을 때, 점차적으로 이익도 실현하고, 어,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월달께, 이제, 어, 5월달 이제 옵션을 또 지켜봐야죠, 그죠? 5월달 뭐 음. 5월달 자 5월달을 볼까요? 350짜리 자이 상태죠, 그죠? 콜은 3 6 0짜리 같은 경우는 4.85고 역대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축소되었죠, 그죠? 가격이 저렴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반등할 때마다 푸드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대박은 말이죠.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대박은 꼭 지고 가야 돼요. 한번. 소액이라도 한번 끌고, 한, 끌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대박을 한번 어, 터뜨려 봐야 아, 어떻게 옵션에서 수익이 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살펴보았고 중요한 MACD 에서 어,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일봉상에 보면 이렇게 매도 신호가 떴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던 주가가 이 외국인들은 수익을 이제 실현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 하방으로 가든지 상방으로 가든지 결판을 냅니다 이게 주식이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항보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행보하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가 됐어요 지금 금리 예. 예, 인상도 할 것이고 내려갑니다 언제 내려가느냐 이거죠 예. 한번 접었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말이죠 그럼 몰빵매매를 하게 되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마틴매매를 활용해서 어, 분할, 분할 어, 프로옵션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금융일장이 있는데 예, 이런 금융일장에 예, 주로 보면 주봉상 이렇게 음봉이 발생되면 다음주에도 음봉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동안 많이 행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요 121선 주봉상에 121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장대운봉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만기에도 대박 찬스가 올것 같습니다 양 수요일날 종가에 양매수 하셔서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